만나면 좋은 친구 MBC 반갑습니다. MBC 생방송 행복드림 로또 육사오의 석영석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연경입니다 오늘도 마포경찰서 경찰공무원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과 생방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은 10월의 첫날이자 국군의 날입니다. 우리가 좋은 계절을 마음 편히 즐길 수 있도록 불철주야 국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장병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맡은 바 임무를 묵묵히 수행하고 계신 분들을 생각하면서 오늘이 가기 전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그럼 지난주 당첨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제1034회 로또 총 판매액 1,072억 원, 1등 당첨금 258억 원으로 9분이 당첨돼 1인당 28억 7천만 원씩 받으셨습니다. 2022년 로또 판매로 누적된 복권 기금은 1조 8,283억 원입니다. 모두 축하드립니다. 복권 기금 지원 현장을 생생히 전달해드리는 황금 마이크가 간다. 오늘은 올바른 복권 문화 정립을 위한 캠페인 현장 찾아갑니다. 함께 만드는 건전한 복권 문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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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곳곳에 행복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권 건전문화 캠페인을 즐긴 시민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복권에 대해서 몰랐던 정보들을 알수 있게 된 좋은 계이였던것 같습니다. 새로운 사실 알게 돼서 좋았고요. 전만 십팔 센지 만 십구 센지 헷갈렸는데 정확하게 만 십구 센을 알게 되었어요. 모두가 건강하게 복권을 즐기는 그날까지 캠페인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모두 함께해주세요. 오늘 황금 소원은 국군 장병을 위해 다양한 기부를 하고 계신 분 모셨습니다. 네, 가수 김소유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트로트 가수 김소유입니다. 반갑습니다. 전국 곳곳의 군부대에서 재능 기부를 하고 계시죠? 네, 육군, 해군, 공군 모두 가리지 않고 저를 부르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찾아가서 공연 재능 기부를 하고 있는데요. 나라를 지키시는 군인분들께서 제 노래에 활짝 웃으며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면 은 마음까지 뿌듯해지더라고요. 그 뿌듯함에 꾸준히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군부대 의료품도 기부한다고 들었거든요. 네, 군인분들이 아무래도 직업상 다치시는 일도 많고 훈련 중에 기가 안 좋아지시는 분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붕대와 치료약, 보청기 등 필요한 다양한 의료품을 기부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현재 시각 8시 37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초청 시작하겠습니다. 황금손은 버튼을 눌러 주세요. 나라를 위해 고생하시는 국군 장병들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내 드립니다. 파이팅! 공이 나오는 순서와 관계없이 번호만 맞으면 당첨입니다. 추첨을 시작합니다. 자, 1035회 로또 추첨 시작됐습니다. 볼잘 돌아가고 있고요. 첫 번째 행운의 번호부터 알아봅니다. 9번. 자, 두 번째 숫자 알아보겠습니다. 행운의 두 번째 숫자 몇 번일까요? 14번. 이어지는 세 번째 행운의 번호는 42번. 아, 네 번째 숫자는 몇 번일까요? 행운의 네 번째 숫자. 35번이고요. 자, 이제 다섯 번째 볼 추첨하겠습니다. 34번. 아 여섯 번째 숫자 알아보겠습니다. 몇 번일까요? 41번. 2등 보너스 볼 추첨합니다. 2번. 제 1035회 로또 당첨번호 정리해드립니다. 9번, 14번, 42번, 35번, 34번, 41번이고요. 2등 보너스 볼 당첨번호는 2번입니다. 지금까지 트롯 가수 김소윤인과 함께했습니다. 저는 다음 주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